달로젠 그래 그래 그래 <웃음> 잘하네 써주세요 달로젠 그렇지 얘 어떻게 됐어 얘는좀 적었지? 이니까지 두부친 <웃음>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 좀더 와닿을까? 전자를 얻어서 음연이 되기 아어 그렇구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여기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만 금속이랑 할로젠이랑 구별해서 써줄까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복습 버써 아니다 괜찮지? 한 바닥 정도면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4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